아직도 다영도 오케이를 몰라? 다영도 오케이는 좋은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. 항균, 달치, 세정까지. 하나로 더. 써보면 반할걸? 집안 어디에나 안심하고 쾌적하게.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잖아. 좋은 원료만 담았습니다. 다영도 오케이.